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C-Shop Grasshopper 관련돼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 나눠려고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 강좌 시리즈가 뭐냐면, 어, 밑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죠? 클릭하면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워크샵 첫 번째 거.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플레이리스트가 하나 뜹니다. 제가 그, 어, 기본적인 그 지오메트릭을 어떻게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비례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해 드렸고 이게 에피소드 A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B 부분이 쭉 이렇게 시작이 되고 질문 같은 것도 다 제가 여기다 모아 놓고 있어요 동시에 그라스퍼 C샵을 하기 위해서 C샵 베이직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제가 C샵 베이직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다한대 플레이리스트에 모아 놨는데 음 여기에 음쭉 올라 보시면은 여기 있죠 트리 데이터 구조, 데이터 추출과 트리 데이터 만들기 어, 라는 그 비디오에서 이제 어, 질문이 하나 달렸는데 질문 한번 같이 보죠. 전 이런 분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 말보다 행동이 앞서시는 분들 일단 기본 강의 문법 다 보고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C샵 튜토리도 쭉 보고 있는 직장인이신데 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최대한 우선순위를 높여가지고 이런 분들은 제가 도움을 그 흐름이 있으니까 공부하는데도 어, 끊기지 않도록 바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이제 나오는데 비랩을 인풋 했을 때 비랩 안에 이제 프로퍼티가 있죠. 펑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트림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트림스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자세히 누르면 엣지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음. 결국 비랩에 있는 이 트림스가 엣지랑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거의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도큐멘테이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랩 트림스의 프로퍼티라고 나와 있고 함수 는 아니죠 프로퍼티고 그 다음에 라이너 커먼의 커먼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고 그리고 비랩 클래스에 딸려 있는 하나의 이제 t 셋펑션인데 결국 그냥 데이터를 갖고 올수 있는. 아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음 읽기 전용 데이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니까 겟만 가능하니까 셋은 안 되니까 그리고 타입도 비렘 트림 리스트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설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저도 한번 이거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쭉 그냥 보여드린 이유가 어 대부분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그러하듯이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부딪혀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실력이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랜덤하게 튀어나오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늘 어, 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음, 일단은 제가 라이노를 켰고요. 그다음에 그라소프를 이렇게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단은 트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서피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클릭하고요. 예를 들면 뭐0 컴마 5컴마짜리, 어, 이런 플랜 하나 만들었어요. 10컴마, 5컴마짜리를. 음. 이제 면이 하나 나타나진 거고. 그 다음에 이썰피스를 어, 받아와야겠죠. 일단 은 저는 뷰랩으로 받을게요. 뷰랩 B랩은 바운 u n d a r y r e p r e s e n t a t i o n 이라그래갖고 라이노에서 이제 쓰는 개념이거든요. 한마디로 3D g e o m e t 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일단 스플릿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플릿 하게 되면 비랩 들어가구요 어... 가만히 마우스를 면놓고 보면은 그... 비랩트 스플릿 이죠 스플릿할 비랩을넣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커팅 이제 쉐입이 들어가면 되죠 저는 라인으로 그냥 하나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라인도... 어, 라인은 지오메트리로 가져올게요 지오메트리 가져왔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에러가 뜨죠 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음, 커브를 비례로못 못, 바꾼다고 하죠. 데이터 컨버전에서 에러가 났다는 거죠. 결국 비례비례을 비롯 집어넣어줘야 돼. 왜? C로 커팅, 어, 우선 7에서 커브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C가 결국에는 커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커브를 어, 익스트루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익스트루전은 Z벡터만큼, 1만큼 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지오메트리가 되는 거고 얘를 집어넣어주면 이제 잘리게 되죠. 결국 라인 가지고 왜냐면 여기 지금 이 스플릿 자체가 원하는 게 비랩 비랩이니까 라인 갖고 비랩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익스트루션 해가지고 서피스는 비랩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다 그냥 코딩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 학습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 슬래시 두번 눌러서 패널을 끄집어서 보게 되면 트림드 서피스가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트림드 서피스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템을 하나 이제 우리가 빼보는 거지.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이걸 다 선택한 다음에 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입을 오프하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걸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선택한 것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제가 이 e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되겠죠. 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서피스가 있는데 비랩으로 바꿔 와서 넣고 그 다음에 라인도 비랩으로 여기 3 0 0 0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익스트루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비랩으로 바꾼 다음에 얘와 얘를 트림을 해가지고 얘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나타났겠죠 한개두개 예. 개.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지금 질문자의 어떤 그, 그 프로퍼티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받아와야 돼요. 왜냐면 다른 그런 컴, 그 컴포넌트가 없으니까. 일단 저는 B 랩이니까 B로 하고 얘를 이렇게 갖고 올게요. 그리고 타입은 뭘로 타입은 뭘로 바꿔야 된다. B 아, 랩비 비랩. 랩으로 바꿔주고요. 비 랩이 뭔지 궁금하시면 서치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블 클릭해서 일단은 B를 비 랩으로 받아왔죠. 제가 기초적인 문법 설명이나 라이노 커먼에 대한 설명, 라이노 커먼 API에 대한 설명은 기존 강의 다 해놨으니까 그 궁금하신 그거를 잘 이해가 안되시고 궁금하시면 그거를 보고 오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b 하고 닫히게 되면 여기에 딸려 있는 다 인스턴스 펑션들 여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건다 함수고 여기 연장처럼 되어있는 거는 이제 어 변수죠 네, 프로퍼티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트림을 하나 갖고 오고요 트림스죠 트림스 하나 갖고 오고 여기 보시면은 함수인 걸알수 있고요 대충 나오죠 똑같이 아까 그 도큐멘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나왔고요 그리고, 세마이 컬럼 주고, 일단 A 해서 이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도 하나 더 뽑아주죠. B는 뭐였냐면 아까 엣지였죠. 엣지랑 뭐가 다르냐고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한번 보죠. 예. 저 이걸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음, OK 버튼 누르고, 당연히 에러가 났겠죠? 에러를 살펴보면은, B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확대해서, 눌러 주면은 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 일단 여기서도 저는 어 리스트 아, 지오메트리로 받을게요. 지오메트리로 받고 또 지오메트리로 받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어 프린트를 시켜 보면 여러 가지게 나오겠죠. 그 커브가 나오고 이것도 커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라인이 나온 거죠 그 바운더리가 그래서 음 일단은 지금 우리 잘라진 거 있잖아요 얘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얘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요렇게 그럼 러니까 지금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어 얘를 선택을 해보니까 얘는 지금 여기 딱 붙어 있죠 0 0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0 0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u 값이랑 b 값이에요 u V, 네, u V 값이고 R t 스 space죠. real, real space. R은 real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반대 거를 보게 되면 은 반대 것도 이렇게 붙어있는 걸알수 있어요. 트림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엣지 같은 경우는 어 봅시다. 엣지 같은 경우는 여기 붙어있냐? 잠깐만요. 일 개가 나는데자 일단은 제가 얘네들을 그좀 헷갈리니까 잡아가지고 하이드 를좀 시킬게요 하이드 하이드 시키고 잠깐만 하이드 시키기 전에 얘를 얘네 좀 빼내지 기 밑으로 살짝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 공간상에 어디다 그냥 아무 때나 위치시키는 거야 제가 됐죠 그다음에 선택해서 음, 하이드 시켜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어 니다 그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쯤 나오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거로 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제 됐죠? 자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스페이스에 대한 그 프로젝션하는 스페이스가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지오메탈 여기 있죠. 공간상에 어디 위치어 있다 치자고요. 여게 뭐 조경이 됐던 건축이 됐던 어디 에한그 면이 이렇게 위치돼 있어 비례비. 그리고 얘를 커터로 제가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엣지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만 엣지를 확인해 보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바운더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스플릿을 했으니까. 혹은 이제 요쪽 하면 이제 바운더리가 나오겠지. 엣지 부분이. 그것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강좌에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음. 근데 얘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거의 동일한데 이 스페이스가 고정돼 있어요. UV 쪽으로. UV 0,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고정이 돼 있죠. 볼까요? 두 번째 것도. 응.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어, 여기, 이 지오메트리가 공간상에 어딘가 위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u, v 반류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v랩과, 그 다음에 v랩은 어떻게 보면 서피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엣지는 당연히 여기 붙어 있겠지. 공간상에 어디에.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비랩 안에 는 서피스는 도메인이 있을 거라고 UV, 그렇죠? 서피스니까 U방향이 있고 V방향이 있고 0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겠죠. 한번 도메인 한번 볼까요? 도메인 어, Decomposed, 어, Deconstructed Domain이라고 되어있네 자 이렇게 되면 은 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지오메트리는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다 s h i 키 눌러가지고 볼게요. 자 U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어떻게 만들었죠 10,5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프로퍼티는 이게 실제 프로퍼티인 거야 0부터 시작해서 11.9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해서 5라는 곳에 사이즈를 갖고 있는 r e c t a 된그서피스예요 제가 서피스는 항상 r e c t a 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각형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거의 레 e p 젠테이션이에요 요거 요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음, 뭐랄까요 요것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잠깐만요. 어, 이렇게 어, 얘를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그다음에 쉬프트를 하면 두개다둘 다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개 나오겠죠. 엣지가두개 나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0에서 11.9, 0에서 11.9까지 나갔을 거야. 네, 정확하게 나왔죠? 왜냐면 이 이거는 썰피스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비랩에 대해서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그 그래픽스 그에 단을 좀 공부해보면 은 결국에는 우리가 나무 같은 걸 심어도 나무는 다 자기 의 기준 좌표가 있고 거기에다 매트릭스 칼큘레이션 해가지고 여기저기 사방에 다 뿌리는 거야 인스턴스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피스는 여기 있고 비랩으로 묶은 다음에 이 비랩 자체가 절대 좌표값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 안에는 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UV로 11, 5라는 요 점이 이 정보는 안 변해요. 근데 이비랩 이 자체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웃풋이 변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고스란히 그 정보가 나타난 거죠. 그비랩 안에 있는 서피스의 정보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포토샵을 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어, 라이노라든지 여타 다른 그래픽 스툴을 할 때도 일단은 이 R1,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r3 스페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r은 이제 a 얼의 약자고 r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을 0 잡고서 뭐 플러스 몇만큼 가냐.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몇만큼 가냐. 이거는 뭐 r2는 뭐 2차원이죠. 이, 이 그래서 이쪽을 u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v로 보고 그렇게 해서 면의 컨스트럭션 한다고 말씀드렸고 r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죠? 여기가 x, y, g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하죠. 그 라인어나 다른 캐드 시스템에서는 뭐 근데 유니티나 마야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지 Y가 Z고 그다 Z가 Y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그냥 뭐그 시스템에 맞춰서 바뀌면 되는 거고 이 컨셉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라인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우리가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니면 혹은 뭐 이렇게 그렸어. 커브를 그렸던. 그럼 일단 시작점과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인을 정의를 하는데. 이 라인은 사실 R1 스페이스의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 사,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까지의 길이를 갖고 더 친다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지금 이 공간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은. 그런데 이 포인트가 3차원 공간에 어디에 위치돼 있어. 어딘가 위치돼 있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길든 짧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라인 입장에서는 이 R, 그러니까 팁값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 시작점 팁과 팁값과 끝점 팁값만 알고 있으면 은 라인을 디스크라이브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 평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3D를 보냐 뭐 그런 거. 혹은 점에 사는 사람은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볼수 없다. 약간 이런 거막 유튜브나 만화책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요. 결국에는 라인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는 이 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의 T값을 갖고 있고요. 시작점이. 그 다음에 끝점이 어 2, 2를 갖고 있다 치자고. 동일하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0정도에 해당되는 애는 여기겠죠. 0정도에 해당되는 여기. 그쵸? 그렇죠? 뭐그 다음에 1정도에 해당되는 애는 이쯤이 있겠죠. 여기에도 1쯤에 해당될 것이고. 여기가. 지금 얘는 지금 이두 이 라인은 essentially 같아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2. 근데 단지 뭐가 다르냐? 이 포인트들이 3차원 공간에 어딘가 위치해 있다는 거야. 얘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된게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이 2차원 이 평면 그 R2 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넙스 커브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2차원으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음, 사각형을 만들면은 일반적으로 여기가 디폴트 값이 0,0으로 일단 세팅이 되거든요. u랑 v 값이 되는 거죠. u 값이랑. 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이면은, 그쵸? 왜냐면 u가 1이니까, 얘는 1,1이 될 거고, 얘는 0,1이 될 거고, 앞에 게다 u고, 뒤에 게 v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패널링을 하던, 뭐 커브 해처를 특정 접스, 점을 잡아가지고서 커브 해처 값을 가져오던, 뭐 노멀 벡터 값을 가져오던, 어쨌든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하,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각형인 어, <웃음> UV로 다리프레이션이 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공간상에서 뭐 이렇게 휘었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피스가 나왔다 치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얘도 0,0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끝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리펠레마타라지 시키면 이제 1과 1로 바뀌거든요 그럼 가운데는 0.5, 0.5로 바뀔 거고 제가 이것 그 강좌 만들어 놨으니까 다 보세요. 그거 보고 오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를 디텍트 하려고 하면 1 0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피스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랑 얘랑 같아요. 이센셜리. 왜냐면 같은 서피스야. 서피스가 자기가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어디 위치 되는지는 알수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랩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한커플 씌워가지고 걔네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는 많이 만들어드렸으니까, 어, 하여튼, 네,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삼천 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의 정보로 이제 B랩이라는 걸로 이제, 어, 걔를, 어떤 러퍼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큰 그림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네, 지오메트리를 컨트롤 할 때. 어,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을 했죠. 거기도 보면은 1 5 5페이지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음. 결국 이 코디니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하나 있죠. 포인트들이 그러면 이 포인트가 어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는 뭐 4,5,6에 위치되어 있다고 치자고 근데 얘는 지금 동시에 R2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3,6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1 스페이스에 보게 되면은 t v a l u 로 해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어요. 얘, 이, 이 커브나 면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다른 더 상위 개체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웃음> 이런 코디네이 시스템과 프로젝션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이제 뭐 맵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뭐랄까요 뭐웹 같은 걸 만들거나 그러니까 디지털 월드에서 지오메트리 매니퓰레이션하고 트랜스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공간 개념들과 어, 각각의 스페이스에서 쓰는 좌표계들 어떻게 데이터들이 프로젝션이 되고 리프로젝션이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언 하이드를 시킬게요. 언 하이드를 시켜서 제가 이면 하나 있죠. 이면짧 이렇게 그 커브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음.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 면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 스케일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스케일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나요? 전체 크기가? 물론 이거는 각도 때문에 바뀌겠지만 안 바뀌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줄여도 바뀌지 않죠. 이, 이 위스가 바뀌지 않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제가 아무리 이거를 줄여도 이 전체 길이는 안 바뀌잖아요. 랭스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지금 이건 3차원 공간에서 제가 그냥 추익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네이처 오브 디 서피스는 사실 안 변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얘를 밀고 당기고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포지션이 되고 뭐 커브 차가 들어가든 뭐하든 얘는 알수 없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서피스는 이 각각의 갖고 있는 도메인들을 레프레젠테이션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음 여기서 어떤 따르케 한번 더해 볼게요. 어, 리페르마터라이즈를 시키기 위해서 서피스 를 하나 만들어 보고 비레을서피스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리페르마터라이즈가 있어요. 얘를 시키게 되면은 이것도 제가 카피 페이스트 해 가지고 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볼게요. 그럼 0101로 다진 기준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얘를 제가 비레으로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자, 그냥 얘를 클릭을 해 볼게요. 보이시죠? 0과 1로 아예 피팅이 딱된 거. 야 그러니까 정규화가 된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거야. 근데 사실 이 엣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상에 얘네가 뭐 이렇게 뭐 로테이션이 되고 뭐 이렇게 잘리고 얘가 뭐 길어지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지금 B랩 입장에서 3차원 공간상에 어떻게 트익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엣지는 거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하이드 시켜볼게요. 잘안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하나만 갖고 없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얘는 지금 썰피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썰피스는 아까 우리가 지금 리페르마트라지 시켰기 때문에 0,1 U 방향, 0,1 V 방향, V 방향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잘라진 걸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음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랑. 동합니다 커브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던가는 자기 T값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준는 거야. 그,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지. 지금 이것도 얘가 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 있던 상관없이 어쨌든 지가 갖고 있는 페라메타 0,0 1,1 이 사이에서 스플릿되면 요 나머지 엣지들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어, 실험을 해봤을 때그 어, 보시면은 B의 Trims라는 그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엣지랑 트림이 일단 어떻게 다르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여주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그 서피스가 여기 있는 이제 그 서피스가 공간상에 막 뿌려지고 얘네들이 막 패널라이징이 되든 뭐가 되든 뿌려지고 스플릿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오고 얘네들은 엣지로 뽑아지는 건쓸수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웃음> 어쨌든 뭐 공간상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떤 그패러메터라이즈 시켜가지고 특정 지역을 딱 찍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노말라이즈 대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쓰일 때가 있어요 가령 몰프 시킨다던가 했을 경우에도 항상 0,0 기준으로 뭔가 작업을 하거든요 패러메터라이즈 시키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짜기도 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그래픽스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듈라이즈 같은 거 시킬 때도 얘네들이 상대좌 표로 어딘가 들어가 있으면 은 이게 다른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환경에 적용할 때 다시 또 갖다 붙이고 막 되게 익셉션을 캐치해가지고 다뤄내는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차라리 지금처럼 서피스 샅필스에 정규화 딱 시켜가지고 0,0 항상 기준으로 몰프 같은 거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다른 매스메리릭 이케이션을 적용해놓고 여기서 다시 또 3차원 공간을 레프레젠트 시킨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죠. 음, 그 외에 계속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 시키다 보면은 어, 그리고 또 CSD 관련된 알고리즘 같은 걸 짜다 보면은 그러니까 공간상에 뿌려져 있는 어떤 상대좌표보다 이런 절대좌표로서 뭔가를 다룰 때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해보면서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다르지 기존 데이터와 또이 데이터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어,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고 이렇게 드릴다운 해보면서 이 가는 여정에서 학습이 되거든요. 가는 여정에서 이게 어 이건 이거야 딱 이렇게 한 줄로 해가지고 암기하면 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아 이게 바뀌는구나. 아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이 셀피스가 음~ 건이디시키고요이피스가 아무리 스케일이 다운되고 뭐 트릭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노말화 우리는 지금 정규화를 시켰으니까 이 공간과 이 공간은 다른 공간이구나 음? 이 공간들이 3 차원에서 이렇게 바뀐 거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지오메트리를 뭐트랜스포을 주거나 아니면 뭐 트랜스레이션을 하거나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더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죠 지오메트리를.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안녕!